바람의 남자들 예고입니다. 박창근의 거침없는 말솜씨로 모든 이들을 폭소케 했다고 합니다. 오는 24일에 방송되는 tv조선 바람의 남자들에는 발라드계의 중심인 조장혁, 레게의 중심, 바비킴, R&B계의 중심, 임정희까지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가요계 중심들이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가요계 중심들이 들려주는 감성 충만한 버스킹 무대가 시청자들의 귀요강을 책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가요계 중심들이 모인 만큼 바람의 남자들 제작진 및 출연진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에 따르면 촬영 당일 폭우로 인해 갑작스럽게 리허설 진행이 중단되는 돌발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공연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긴장감을 고조시켰는데요. 그렇게 긴장반 설렘반 속에 엄청난 폭우를 뚫고 어렵게 자리를 빛내준 관객들을 위한 버스킹 공연이 시작되고 박창근과 게스트들은 역대급 공연을 예고합니다. 특히 mc 김성주의 신청곡으로 바비킴이 예정에 없었던 사랑그놈을 부르는가 하면 조장혁은 직접 기타까지 연주하며 히트곡 퍼레이드를 펼친다고 해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편 이날 박창근은 블랙홀처럼 빠져드는 마성의 말솜씨를 쏟아냈습니다. 게스트들은 이날 버스킹이라는 공통점을 찾았는데요. 바비킹과 임정희는 데뷔 전 버스킹 공연 경험을 전하는데 이에 조장혁 역시 라떼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현재 버스킹 문화와는 사뭇 다른 에피소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창근은먼 역사 속 이야기인데요. 라고 하자 조장혁은 나랑 몇살 차이 난다고 라며 버럭한다고 합니다. 조장혁이 박창근에게 버럭하게 된 자세한 사연은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박창근의 거침없는 입담은 계속됐는데요. 박창근은 서울대부 바비킴의 소나무 무대를 보고 심장 안에서 마치 모모가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라며 야심차게 무대 소감을 전합니다. 이에 국민MC 김성준은 박창근이 저지른 언행을 수습하기에 바빴고 게스트들과 관객들은 예상치 못한 감상평에 대폭소를 자아냈습니다. 한편 박창근이 바비킴에게 전한 한마디는 오는 24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TV조선 바람의 남자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